인구수, 공급량, 뭐, 이런 거, 뭐, 비교 데이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2007년 8년도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는데,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상황이나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4년 아파트가 없네. 우와, 아파트 폭등하겠습니다. 빨빨리 하나씩 구입합시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이제 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낮에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사계절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나름대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실제 거래가 많다 많다 해도 예전 거래량의 뭐 2분의 1도 채 안됩니다. 물론 예전의 거래량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 그리고 외지인 투자. 현재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2,000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실제 900건의 거래. 물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3월달이 아니고 2월달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가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달수구, 남구 북구 순으로 해서 일부 거래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의 건매물 아파트나 아니면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의 건매물 아파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구의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서구의 2월 달에서 현재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영무회담 260생 건, 청라일서자이, 중구의 남산동의 에 47건, 그리고 다시 서구의 반도 유보라가 27건, 그리고 월배나 다사, 동대구 해물어, 월배 아이파크, 이 편한 세상 월배 이런 식의 순서대로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전화가 오셔서 왜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죠? 그거 많이 되죠? 이랬는 게 실제 예전에 비하면 뭐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인데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또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일부 투자를 생각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은 아파트 구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학습 효과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거나 갭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영걸 쪽에 정말 뭐, 뭐 아니면 또 식으로 거래를 했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아파트가 상승할 일은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한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고 현재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그나마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런 개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락폭 자체가 50이다 60%다 이렇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또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일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보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아파트가 폭락을 했을 때는 매번 얘기 드리지만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폭락을 했는 것이고 공급이 많았다는 것인데 현 입장에서는 실제 아파트 공급도 공급이지만 은 가장 중요한 악성 미분양이 아직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선분양이죠. 대부분 선분양입니다.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이 났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 오리지날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그런 시절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약을 하거나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결국은 7만 가구 아파트들이 대부분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또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너이 구입을 했든 말았든 그런 거에 크게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1월달의 평균 거래액은 2300건에서 900건, 그리고 2월달의 거래량은 2400건에서 1200건, 그리고 3월달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800건에서 60건분이 되지 않지만 거래는 더될 수도 있겠죠. 평균적인 거래순위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신축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거나 준신축아파트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실제 그만큼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준신축이나 신축 위주로 갈아타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재 미분양 상황에서 대부분 준공이 완료되고 악성 미분양으로 해서 엄청난 물량들이 미분양이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미분양 할인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구입하는 가격들에서는 월등하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살살 부니까 뭔가 마음이 동요되고 실제 뭐 저한테 전화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전화하거나. 제차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안식은 가까운 절에 한번 가서 산에 한번 다니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교회 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이런 어플들은 다 보실 거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뭘 봐야 될지 몰라서 그냥 거래된 금액만 보고 아이고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구입을 못했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뭐 부동산을 가보면, 아, 지금 하면 안, 면안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금매물이다. 뭐 그런 거에서 또 호호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부동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매물을 파는 거는 뭐 사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그렇게 구입했는 분들도 뒤늦게 계약금을 걸어 놓고는 아이고, 내가 속힐뻔 했구나. 그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는 분들은 그 지식이 그게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 마찬가지 무언가를 팔아야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오래 하해보지 않았는 분들은 현재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다가 2017년, 1 8년 가격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아 이건 금매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것을 보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너미 구입을 하든그런매고 장에 가든 내 주관이 뚜렷하거나 내 경험이 확실하거나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스킬 tv 얘기가 어느정도 좀 신뢰가 가더라 그래서 뭐 스킬 tv 말을 믿거나 그거는 대부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는 완성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뭐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대강 안보 전화 정도만 합니다. 근데 영상 몇편 보시고 안절부절 하는 분들이 또 전화를 해요. 제 영상이 지금 1200개에서 한 1400개, 1300개 되는데 그거 다 보시면 적어도 최소 1, 2억은 벌수 있습니다. 그 정도 노력해 보십시오. 내 손에 장을 찍을 정도로 저는 확실합니다. 아직 악성 미분양이 남아있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릴 수 있고 뭐 청라 언덕이 어떻다, 수성구가 어떻다, 중구가 어떻다, 달서구가 어떻다 그거는다 자기절의 편차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좋은 위치에 내가 그 위치가 좋다면 좋은 거고 서구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남구 달서구가 좋으면 좋은 거고 현풍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게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그 동네에 평생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좋은 거죠. 현재 보시다시피 뭐 전국 어디를 봐도 예전 거래되는 아파트 평균적인 거래량은 거의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실제 뭐 서울이든 중남이든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라는 데이터는 뭐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실제 그만큼 예전에 폭등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다 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인구가 줄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사람이 아파트 두 채, 세 채씩 분양을 다 받았는데 인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제 20대에, 30대에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외로 많이 없어요. 인구하고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에 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될 끈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공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아니면 은뭐 전라도권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네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어업을 수입원으로 하고 나름대로 공업화시켜서 또 공장지대를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동네 대구는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인구가 유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살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요. 어떤 것을 다 뒤져봐도 현 가격에서 아파트가 올라갈 기미는 1%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 들었죠. 예전 2008년도 9년도 그나마 그때는 현풍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이 풀렸고 혁신도시 보상이 풀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토를 받아서 움직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내권으로 나오면서 상가를 사거나 다가구주택을 사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슈마저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만 남아 있고 그 물량들이 현재 미분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만 남아 있다. 현 가격에서 급매물이 뭐 일부 거래가 되었다 하지만은 더그 엄청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대출을 완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라고 밑밥을 던졌는데 일반 뭐 실수자 분들이 그 밑밥을 탁탁 물었어요 그래가 그 밑밥만 먹고 나갔으면 천만다행인데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코가 끼죠 그때 되면 통락 이라는 단어가 한번 더 나온다면 은 사실 조금 비싸게 주지,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거나 또 가슴을 두드리면서 후회를 하겠죠. 우리한테 가장 안 좋은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뭘 하나 구입을 할때 제대로 구입을 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데,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요. 그런병 걸려, 병 걸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했으면 비싸게 구입한 대로 한 10년 뒤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뭐, 머리를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면 힘머리만 납니다. 아니 저는 댓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대구에 뭐가 있습니까? 전국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특정 지역에 공급이 많았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뉴스를 보거나 어플을 보면 다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포항, 울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부산부터해서 경남까지, 광주부터 전남까지, 전북까지 아파트 가격이 다 내렸습니다. 왜 내렸어요? 온 국민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다 노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요자분들 보다는 대부분 투기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없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금리가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기미는 뭐, 열 개, 2 0 개, 천 개입니다. 하지만, 오를 기미는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날씨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니까,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궁디가, 궁디도 아닙니다. 이제는 뭐, 자꾸 핸드폰을 잡아요. 핸드폰을 잡지 마시고, 마음의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절이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 지금 부동산을 다녀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가는 쪽쪽 지금, 바닥이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도 다녀볼 만큼 다녀봤고 거기서 옥석을 가릴 정도의 얘기를 좀 들었다면은 음음을좀 편안하게 가질 그런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또 그런게 아니라면 실제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바닥에서의 어떤 40% 뭐 50% 뭐 고정도 그 선에서 또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아파트가 대수가 니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그때 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일 런지 아니면 조금 거래가 있을런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인구가 부족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인플레이션에 경기도 좋지 못하고 금리도 높아요 그리고 대구 자체의 국가산업단지다 아니면 경제자유이다 아무것도 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공항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공항의 땅이 일반 개인들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보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기미는 없단 말입니다. 재개발 끝났어요. 지금 원룸 구축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외진 거래를 보게 되면 북구가 2686건에서 19% 약 20%를 차지해요. 달서구 마찬가지 2523건에서 17.8% 거의 뭐 20%죠. 16% 그리고 달성군이나 동구 마찬가지. 아이고야 동구는 22%네. 수중구도 21%네. 중구 31%네. 남구 11% 서구 8%입니다. 자 아직 외지인들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물론 1년 사이에 이런 거래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외지에서 투자를 했으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거고 투기를 했거나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뭐 다른 지역까지 가서 투자를 할 정도면 나름대로 가만히 있는 대구 시민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대구 역세권, 대구 역세권,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 동대구 역세권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아파트 분양하면서 생긴 얘기들이지 옛날에 뭐 더블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 뭐 무조건 좋다 음사 만사 전부다 이건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얘기들 아닙니까 저은 차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고 저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말을 좀 믿으시면 될 거고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 동일하게 제가 얘기를 잘못해서 기다렸다가 뭐 제대로 아파트 구입을 못해서 당신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책임질 이유도 없을 것이며 그런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학습효과를 벌써 한번 해봤습니다. 아파트 폭등이라는 걸 그리고 폭락이라는 걸 한번 느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마음이 싱숭싱숭한다. 얼마나 투자를 해봤고 얼마나 아파트를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얼마나 구입해봤는가요? 그리고 외지 투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가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10가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상승할 기미는 단 1%도 없습니다. 그중에 1%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또 한번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아니면 영갈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뭐 아니면 또 식으로 다시 한번 덤비드는 불나방 같은 1%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던진 밑밥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다중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조금 더 구입해라고 밑밥을 던졌는데 지식이 없거나 급한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국가에서 던진 밑밥을 아이고야 하면서 물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은뭐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전화하신 분들 아이고좀 전화를 좀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뽕을 뽑을라 그래 뽕을 뽑을라 그래 제가 사람이 좋아서 뭐 얘기하면 자꾸 뭐 전화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하지만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괜찮은데 왜영상이 대부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면 되는데 왜 자꾸 한번 더 확인 사사를 하려 하지 그리고 파실 분들은 얼마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뭐 카페에다가 올려 주시면 되고 사야 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고 몸이 건질건질거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현재 나와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나마 뭐 매물로 올려놓지 않는 아파트 정도는 제가 담당하는 분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대구에는 7만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았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